2020년 경제년 회의가 밝았습니다. 아 네, 민주 최대의 명절인 만큼 피어리스 여러분들도 설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, 이번 설날에도 사랑하는 가족,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기성캠기, 여에도모두 안전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, 이번 2020년 오늘 한 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다 이루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니다